stalkers. 유튜브 자 여러분들 개미입니다. <웃음> 오늘 영상은 오시오와 함께하는 봄 신상품 할인 받아오기. 이번에는 스토커즈 전용 쿠폰이 아닌 각 브랜드의 스토커즈 쿠폰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에서 쿠폰 받기를 누르셔야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요점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기존 할인 가격에 추가적으로 스토커즈 할인이 들어가니까요 현명한 소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떤 아이템들을 셀렉해야 여러분들께서 할인도 받고 뽕도 뽑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편하게 이 좋은 아이템들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봄 코디 보라 가실까요? 스토커즈. 봄 시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룩중 하나인 나일론 코튼 셋업 룩 나일론 특유의 바시락함도 느껴지지만 코튼 특유의 탄탄함도 느껴지는 원단감 원단감 자체가 쾌적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포멀하게 느껴질 수 있는 셋업을 좀더 캐주얼하게 풀어줍니다 로이터 로이터의 나일론 코튼 셋업을 가져온 이유는 엄청난 무친 수납력 때문인데요 겉에 포켓들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안쪽을 쫙 펼쳐보시면 양쪽으로 어느 정도 부피감 있는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메쉬 포켓이 왼쪽 가슴 안쪽에도 메쉬 포켓의 그 위에 지퍼 포켓도 있는 반대쪽으로는 팬 홀더에 지퍼 포켓까지 미친 수납력 욕한 거 아니에요? 미친 수납력 아, 아름다워요, 진짜? 예스! 그럼 미친 수납력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웃음> 바지는 밴딩 처리된 바지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데 제 기준 기장감이 엄청 길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실측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요런 셋업에다가 좀 루즈한 핏의 색감 포인트가 되는 셔츠 하나만딱 입어준 끝! 그래서 할인받아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디그레 노팅일 셔츠. 다양한 컬러들로 나오는데 요즘 트렌드인 Very p e r r 퍼플 컬러감의 셔츠니까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핑크끼가 많이 돌지 않고 좀더 푸른 계열에 가까운 퍼플 색감. 셋업과 동일하게 코튼 나일론 소재감으로 바시락해서 원단감의 통일성도 줍니다. 꽤 오버하게 나왔기 때문에 평소 100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 미디움 사이즈 가셔도 되니까 실제 꼭 확인하세요. 만 냄새도 좋고 10만 원 후반 대의 제품과 견조도 손색 없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할인 가격 Very nice. 그리고 이런 룩에 스니커즈나 더비 얹으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 요즘 땡기는 건 스웨이드 더비 위더로드에서제 기준 가성비 제품이 나오는데 기존가도 좋지만 할인 가격이 오늘 미친 게맞네 미투 <웃음> 라운드 토 쉐입의 더비인데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절개 디테일이 조금 더 캐주얼한 맛을 내주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컬러감도 굉장히 예쁜 라이트 그레이라서 여러분들께 더 이상 저비 어, 가죽, 반딱반딱 더비 말고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스토커 s 다음 룩은 좀더 캐주얼한 룩인데 제가 아까 말했죠? 한 아이템, 한 아이템 셀렉하는데 좀 공을 들였어요. 지금 이룩 외에도 단품으로 활용도가 좋을 만한 제품들로 휘뚜루 받아와야겠다. 저에게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옷장 속 코디 필수템입니다. 무난한 룩들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하나만 얹어주셔도 좀더 뽀짝 상큼해지니까 추천드릴게요. 많은 스트라이프 제품분들 중제 눈에 들어온 아이템은 큐컨버스의 티셔츠 같은 니트 스트라이프 티셔츠. 컬러는 아이보리, 네이버로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품으로 입어도 좀 후지. 안았음 싶었어요 봄은 짧기에 초여름까지도 입어도 될 만한 아이템 코트 니트로 건조한 터치감과 축 떨어지는 실루엣 티셔츠처럼 세탁도 편하고 막 입기 좋으실 것 같았습니다 확 드롭되는 어깨 라인에 여유로운 몸통 그리고 짧은 총장 트렌디한 실루엣 아닌가요? 지금 보여드리는 전 샘플 제품들이기 때문에 총장이 좀더 짧아요 그래서 실 제품은 총장이 좀더 길게 나온다는 점 확인 부탁드릴게요 어깨 위쪽 소매 이어지는 부분 소매 밑단 부분에 좀 스트라이프가 비었어 근데 이 여백의 비가 좋은 거 있죠? 괜히 그리고 포인트는 소매에 있는 레드 포인트 한 줄. 이한 줄이 뭐라고? 요한 줄에 설렜어. 그래서 컬러감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입으셔도 이 소매 빨강 때문에 포인트가 딱 뭔가 액세서리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팬츠는 브루먼의 베이크 팬츠. 코튼 팬츠 올 봄에는 꼭 하나쯤은 입어주실 거죠? 두껍지 않기에 유연하고 탄탄한 코튼 원단감. 그래서 밑단 롤업도 굉장히 쉽더라고요. 자주 손이 가는 팬츠는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탄탄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바지도 좋지만 막 입기에는 유연한 맛이 좀 좋긴 해요. 허리 양쪽으로 버튼식 사이드 어조스먼트가 있어서 사이즈를 업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서 이렇게 널널한 핏을 낼수 있습니다. 요 룩에다가 뭔가 조미료처럼 안고 싶었던 건 뭔가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크로스백? 막나 가방이야라고 자기 주장 센 가방 말고 몇개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액세서처럼 이렇게 걸쳐지는 그런 맛? 그래서 데려온 가방은 말렌의 코튼 가방이에요. 제가 상상하다. 캐주얼하고 이지한 무드가 나는 크로스백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크로스백은 은근 끈 길이가 생명인데 끈 길이 조절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어서 이게 참 매미 들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막 동물원나들이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면 되게 귀엽겠다. 마지막 룩은 조금 더제 취향을 반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고 보여드릴게요. <웃음> 앞두 룩은 어떻게 보시면 기본 템처럼 활용한 아이템들이 있다면 이 룩은 디자인 아이템이 좀 들어간 룩? 그래서 셀렉한 탑은 노이어의 레이어드 스웨트셔츠예요 뭔가 레이어링 된것 같은 무난한 스트셔츠인줄 알았으나 팔을 빼서 그 어깨에 니트나 막 이런 거 두르는 그 감성 있잖아요 부잣집 도련님 그런 감성을 이걸 팔로 이렇게 내는 거지 출시 전 룩북에서부터 이거는꼭 내가 한번 입어봐야겠다 했던 제품이라서 맨큼 할인까지 노려봤습니다 <웃음> 이렇게 디자인물들은 어 할인받아야돼 <웃음>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도 가능하시겠죠? <웃음> 그냥 네가 갖고 싶어도 할인받은구나 맞아! 내가 갖고 싶었다 그래! 화이트가 제 추천 컬러이긴 하지만 그레이 제품이 좀더묵은게잘 보이기 때문에 그레이 컬러도 보여드립니다 그레이도 이뻐! 어색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아이템이 사진 찍으면 어라 저옷 어디 거지? 이런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따로 어깨에 매일 니트나 가디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이거 팔만 슉슉 빼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왜 이러는 걸까요? <웃음> 그리고 막 어? 그리고 막 겨드랑이 땀나? 그럼 팔 빼서 말려! 얼마나 미안해 <웃음> 망했다 <웃음> 이거 매니저가 옆에서 해야 돼 <웃음> 여기에 바지는 바지 맛집 노은 팬츠를 가져왔는데 뭔가 슬랙스 원단감의 철랑이지만 조금 유니크한 디자인 아이템을 가져오고 싶었어요. 노은의 이 팬츠는 그 제가 상상하던 철랑 이는 슬랙스 원단감인데 묵직한 느낌이 살짝 있어서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름대로 허리 밴딩 포켓 라인 쪽에 배색 디테일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포인트긴 하지만 그냥 팬츠 자체 실루엣이 좀더 매력적인 제품. 와이드한 실루엣에 무릎 쪽에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살짝 사선에서 봤을 때 좀더 매력적이고 밑단 스트링을 조이면또 다른 무드가 난다? 그래 활용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앞서 보여드렸던 위더러드의 스웨이드 더비를 얻는데 좀더 클래식한 맛의 절개가 없는 제품도 있다 보여드리려고요. 캐주얼한 무드 착장에도 스웨이드라서 좀더반짝이는 더비보다는 잘 묻기 때문에 스웨이드 더비 하나쯤은 추천드려볼게요. 할인 가격 진짜 미쳤다고요. 아름다움이 <웃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금 심심하다 손이 허전하다 뭔가 내 손이 갈 길을 잃었다 하면 크로스백 메버리는 거지 요거 말렌 백 그린 컬러도 있지요 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봄 시즌 추천템 두루두루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로 꾸려봤거든요 거기다 플러스로 제취향 조금 이만큼까지 <목소리> 추천드렸던 만큼 할인도 받아왔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면 할인받아 구매하시고 아니면 코디들을 참고하셔서 다양한 봄 코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잘 입으실만한 아이템들을 휘두루해오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꺼 어, 없어 생각 안나 부담주지마! <웃음>